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볼 것은 남미의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 하면 우루과이 라운드 밖에 생각 안 나시죠?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동쪽 그리고 브라질 남쪽에, 남쪽에 위치한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좀 신기한 다리가 있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우루과이 가르존이란 지역이네요 뭐 땜에 여기 왔는지 찾으셨나요? 멋있게 이렇게 백사장 있고 해안이 있죠 대서양인가요? 여기가?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 다리 이 다리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합성 아닙니다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차 타고 이렇게 비워서 뺑글뺑글 동그랗게 돌아서 건너가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났을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? 뭐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지금까지 이런 다리를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아 보행교는 이런 데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보행교는 이렇게 둥글게 된 데가 있죠 세종에도 있고 한번 볼까 봐보세요 세종에 있잖아 이거 짓고 있는 모습인가 보행교 맞죠 이거 세종에 있는 거 어쨌든 세종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미에 이거는 차가 가는 길이잖아 보행교가 아니라 어, 엄청 눈에 띄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진이 많이 떠 있네요 아 이런 모양이네 그렇게 막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에요 이 다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사진 보니까 이렇게 배에 실어서 차들이 건너가는 사진이 많네요. 이 지역에. 보면은 굳이 이렇게 다리 안 놓고 이렇게 돌아가도 되긴 할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가 다리를 놨어. 놨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? 과속을 방지하는 목적이라면은 그냥 방지턱 나 카메라 다는 걸로 충분하잖아요 왜 굳이 재밌으라고 관광을 위해서 <웃음>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해 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 주차 공간이 있어서 좀차 세워놓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이 다리를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다리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